안녕하세요 감성하우스 이재원 과장입니다 어, 저는 오늘 이천시 사흥동에 위치해 있는 시축빌라 현장 소개해드릴 건데요 어, 이번 현장은 지금 장점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실입주금이 굉장히 적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, 큰 자금 없이 이제 내집 마련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꼭 추천을 드리는 현장 이고요 사흥동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이천 시내 쪽으로 이동하시기가 불편하지 않은 지역이에요 평지에 입지를 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도보 이용을 하시기에도 크게 불편함이 없는 현장이고요 실면적은 약 25평 정도로 방은 3개, 화장실 2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영상 보시고 전화 주시면 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.